제가 자동차를 살짝 부셔봤어요. 이것이 바로 카마로의 뼈대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강철 뼈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사고에도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. 먼저, 오베르마크 스탠스의 클래식, 페가시 바카, 위니 다이너스티, BF 클럽, 벨벡터 펜토, 바피드 슬램트로, 룬 체브렉, 볼록한 프레어링, BF 위블, 리킹 아 저항이 너무 심한데 가만시있 아야야야야 내내내 네, 네, 네. 아니 클리퍼스님 이런거 아쉬웠는데2 0만원 동안 정말로보감가드립니다엔지프로청금지 오늘의 시청 포인트 <웃음> 과연 세트님이 고공낙하를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을까 당연하죠 제가 이거 전문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일렬로 세워놨습니다 제가 관통 테스트 해볼게요 갑니다 발사 <웃음> 나이스샷 <웃음> 몇킬 1,2,3,4,5,6 총알 한발로 여긴 사람들을 전부 다 잡은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상징 보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같은 경우는 상징을 바꾸지 않을거예요그 다음에 미러같은 경우는 카로미러 여러분들 저는 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 차를 왠지 분해해보고 싶군요 안돼 이런 제작 내 자동차 이러분들 이제 이 드디어 끝났어요 훨씬 더날렵해진 전면부 여러분들 여기 뒤쪽에 보시면은 테일로트 대신에 방망이가 달려있죠? 이거로 제가 사람을 때려볼게요 나이샷 어잇! 뭐야 왜 통과가 돼? 아 됐습니다 이건 제가 원하는 장면이 아니에요한번더 갈게요 10km 거리에 있는 자신의 집까지 뛰어가거나 아니면 산에서 캠핑을 하거나 3, 2, 1. 당신은 오케이. 캠핑을 선택하였습니다 비가 그칠 때까지 텐트에서 <웃음> 휴식을 취합니다 텐트가 날아갔습니다 딱봐도 수상하죠? 신분증 접으세요 이분은 100% 돌로 아십니까? 아 뒤에 지금 더 수상한 사람이 있는데? 머리카락 왜이래? 어 뭐야! 어! 아들! 아들! 아들! 아들! 아들! 아들! 여러분들 아들. 자동차로 운전할때는 어! 어 네. 아들, 아들! 아들! 아들! 아들! 아들! 아들 살았죠? 여러분들 자동차로 운전할때는 출발! 어 어어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여러분들 정신 차려보니까 제가 지금 4등이에요.